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사상체질 심리학과 멸치탈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네가지체질로 나뉘는데 멸치탈출연구소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소음인일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소음인인 분들은 밀가루 잘안 맞고 찬 음식 잘안 맞고 항상 추위 많이 타고 그리고 땀도 잘안 나고 그런 체질을 소음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상체질 심리학을 쓰신 류종형 교수님이 계세요 이 책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타고난 게 소음인일지라도 겉보기 체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소음인이라도 겉체질을 소양인으로 바꾼다면 살이 좀더 쉽게 찌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양인 체질이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잘붙고 성격이 되게 직설적이고 활달합니다 근데 소음인 분들은 되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소음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예민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소양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멸치탈출을 하시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겉보기 체질을 소양인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민분들의 생각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것들이에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런 걱정들의 거의 90%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양인 분들은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막 일이 닥쳤을 때막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보시면 좀더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막 어떻게 어떻게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좀더 소양인처럼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행동에 앞서서 생각이 너무 많아버려서 오히려 행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를 어떤 행동에 그냥 던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막상 그 상황 닥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에는 할까 말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닥쳤기 때문에 해결하자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먼저 생각에 앞서서 행동부터 해버리고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하라 소면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자신과 거리가 멀다는 게곧 자신감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행동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행동을 하면요 우리의 그게 바뀝니다 우리의 뇌가 행동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뇌는요 애초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발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리는 복잡한 구조밖에 안 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되지 를 않아요 저는 이게 뇌과학 책에서 이걸 봤는데요 행동을 하셔야 그에 맞는 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생각만 하고 행동을 일절하지 않으면 뇌가 오히려 태화된다는 겁니다 뇌가 태화되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도 태화된다는 거 멸탈련에 해오 분들께 추천하는 베스트 도서가 있어요 네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거에 대해서 딱 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만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거 생각만 하면은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럼 바로 1초만에 행동해 보세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거 없이 그냥 바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구조도 그렇게 바뀌고 성격도 바뀝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멸치탈출할 때 저는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새 일출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 수백 명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득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달라지고 싶으니까 와. 내 이름 말하면서 여기서 소리 질러야겠다 2023년 내가 진짜 달라질 거야 내 이름 빡! 이제원 달라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외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떡하지? 아걔안 하는 게 낫겠지? 걔는 욕하는 거 아니야? 새해부터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막 겹쳐 온단 말이에요 이때 나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리스펙을 준다면은 아씨 이거 나중에 이거 안 하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냥 해야겠어 하고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질러 버리잖아요 되게 속이 후련해요 정말 꼭 해보세요 정말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그 시무룩해지는 느낌이 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외면당한 느낌이랄까 나한테서 드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사랑과 리스펙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소양인처럼 되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정말 95%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멸치탈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종종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몸이 좋아져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먼저 올라가야 몸이 좋아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야지 인간관계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다만 그냥 남이 나를 싫어하는 티를 내거나 뭔가 갈등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려고 할 뿐인 거예요 여유와 배짱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 싫어할 사람은 솔직히 싫어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남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은요 귀신같이 그 어떤 자존감의 냄새를 잘 맡거든요 남한테 잘 보려고 이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되게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낮은 자존감의 냄새를 풍겨요 오히려 남들이 되게 귀신같이 그 냄새를 알고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리스펙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요 그런 인간관계가 바뀌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단순히 내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민에서 소양인이 되는 방법 심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영상을 보시고 단한 개라도 정말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신다면 삶이 깨운해진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겪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멸치 대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길 마음적으로 깊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